40년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한 고물과 고금리 고환율삼중고의 복합경제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제위기는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위기 위협의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과 저성장이라는 장벽까지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능력자를 자처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 경제금융 수장 조차금 본적 대책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라는 큰 파고를 넘은 경험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 경제위기와 현재 복합적 위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피할 것은 피하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외환위기 탈피 이끌로 한국경제는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1996년에 이르기까지 거시지표에서 통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5.9%에서 9.4% 사이를 기록했다. 다만 경상 수지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1996년 들어 GDP 대비 마이너스 4.1% 성장을 기록했고 적자 규모도 250억 달러나 됐다. 반도체 가격 폭락 등 당시 악화된 교역 조건 때문이다. 결국 경기하강 국면이 시작됐고 제조업 자산 수익률 하루에 이은 1995년 2.8%에서 이듬해 0.5%로 급락했다. 갑작스러운 수익성 악화로 유동성 압박을 받은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다. 삼보그룹을 시작으로 삼미, 진로, 기아, 하이타이, 육화, 대우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SNP 스탠더드 앤드포어스와 무디스 등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대규모 외화유출이 벌어졌다. 정부는 1997년 12월부터 IMF의 거시경제보문 조정안에 따라 외환보이고 확대와 환율안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시기부터 실질통화의 미 증가율은 종전 20%대에서 5%대로 떨어졌다.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했고, 미시적으로는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이 추진됐다. 외환 보이고는 1997년 말 기준 200억 달러에서 2006년 말에는 2300억 달러로 약 12배 증가해 사실상 외환위기를 벗어났다. 대대적 경기보양책슨 금융위기 이꼬로 2008년 리몬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불거진 것이다. 그러나 경기과열을 의식한 연준이 2004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회수불능 사태에 직면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와 증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당시 한국은 성장률이 극에 달하던 대중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정보통신 IT산업 등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위기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했다. 미국 연준, 일본은행, 중국인민은행 등과 통화스와프 화폐 막교환을 매저 외화유동성도 확보했다. 정부는 2008년에는 11조원 규모로 지출을 늘렸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2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했다. 한국경제가 현재 막고 있는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대외적으로 당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무역수지 악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통계를 보면 6월 수출액은 577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5.4% 증가하고 수입은 602억 달러로 19.4% 늘었다. 올 상반기 무역 수지는 1997년 상반기 적자 91억 5,650만 달러를 넘어서 195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외환위기 때처럼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고물가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6월 소비자물가는 6.0%를 기록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환율 급등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조치가 이뤄지면서 외화보유액이 크게 줄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6월 외화보유액은 한달3 94억 달러나 줄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붕괴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2억 8천만 달러다. 전월 말 4,477억 1천만 달러 대비 94억 3천만 달러 감소했다. 리먼 사태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1월 마이너스 117억 5천만 달러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셈이다. 한국은행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와 환산액과 금융기관의 예수금 감소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보 설명했다 워낙 약세로 달러당 1,300원을 넘어선 당시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했고 그 결과 보유액 상당분이 풀려나간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 한편 외환 보유액은 3월 말 이후 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외환 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제회사채등유가증권이한달 전보다 62억 3천만 달러 줄어 4천억 달러선이 무너졌다. 3,952억 7천만 달러. 예치금은 192억 3천만 달러로 26억 4천만 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 44억 2천만 달러와 특별인출권인 SDR 145억 7천만 달러는 각각 6천만 달러, 5억 1천만 달러 줄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글로벌 외환보유액 규모 및 순위는 전전달인 5월 말 기준으로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다. 중국이 3조 1,278억 달러로 1위였고 일본 1조 3,297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 제재를 당해 56억 줄어든 5,874억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5위를 유지했지만 극심한 자금 경색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중경건설사가 위기에 직면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따라 브랜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미분양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오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5,25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21,727가구보다 16.2% 늘어났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13,842가구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근 3개월 사이 추가로 쌓인 미분양만 11,160가구다. 지방의 미분양 상황은 수도권보다 심각하다. 수도권은 2,318가구로 전체 9.17%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은 22,936가구 50.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6,552가구, 대구 4,561가구, 경남 2,661가구, 전남 2,250가구, 충남 1,587가구, 강원 1,498가구, 부산 1,028가구 등이다. 집값 고점 인식, 대출 규제 등이 미분양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굳이 빚을 내 집을 사지 않겠다는 것. 이에 따라 집값 상승에 효자 노릇을 하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수도권 솔림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방보단 수도권 노른자의 땅을 사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출범, 규제 지역 조정 시 지방 비규제 지역 물량이 갖는 장점이 사라진다. 현재 비규제 지역은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면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수요자들이 굳이 지방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지방에 진출한 중소중견건설사다. 지방이어도 집값 상승 여력이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심리는 여전하다. 이 탓에 중소중견건설사의 주택 브랜드는 외면 받는 상황이다. 실제 지방 미분양 물량 대부분은 중소중견건설사 브랜드다. 부산에선 삼정건설이 분양한 사하삼정그린코와 더시티가 전년도 미분양문 122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 접수를 받았지만 또 미분양이 발생했다. 아이패드. 경북에서도 KTX 신경주역돔에 들어준 파크, 포황펜타시티동화이유 c 등이 잔여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전남 역시 한평신도시 항구가 될리움퍼스트 등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미분양 사태로 중소중견건설사들이 경영난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사들은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체 사업은 물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키면서 지급 보증을 섰던 건설사들에게도 유동성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심하면 보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작은 건설사들의 경우 대부분 PF 대출을 통해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이 안 되면 갚을 수가 없다. 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중소중견건설사들이 줄도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기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지만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가 살아있는 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 양극화는 계속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